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조수진이고요 제가 지금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출국을 해요 어 학교 가면 은좀 바쁠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어, 자주 올려드린다고 약속하고 좀못 올려드려서 어, 5월 1 0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토익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므로 어린이랑 놀아주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 기간에는 보통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보내세요 라고 어, 많이 좀 올려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은 그간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틀렸던 문제는 한번 틀리고 두번안 틀리는 게 있고 한두세번더 틀려주고 한네 다섯 번째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좀 강도가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챙겨 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고난이도 문제만 모아서 분기별로 풀이를 올려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간 풀어놨던 문제들에서 이제 표시를 해두고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분들은 한 900점 대 진입이 되신 분들은 몇 문제 차이로 어, 5점, 50점 이렇게 좀 안타깝게 까지기 때문에 까진다? <웃음> 네, <웃음> 빠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어, 그 다음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기출 어휘 문제 모음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굉장히 지난 시험 (28일) 시험에 출제가 좀 됐었는데 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다듬어 나가면서 혹시나 모르는 어휘가 있는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85를) 하면서 또 기타 설명을 덧붙여 나갈 텐데요. 음 일단 문제를 또 보시고 답을 먼저 골라 놓으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제 방법을 비교해 가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rc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면서 어, 8 세븐의 문제를 정확도 있게 신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정확하게 풀어야지 어,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읽고만 있으면 마지막 삼중 지문을 다 찍고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 시간을 많이 rc 에서 좀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 카메라를 좀 놓고 왔어요. 음, 학교에다. 그래서, 음, 조금 타자 소리가 약간 좀 시끄럽게 들릴 텐데, 여러분, 그점 양해 바라겠고요. 어, 조금 살살 누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갈게요. 오늘 30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유격 문제는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거의 매달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난이도는 하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중하 이 문제 역시 쉬운 문제죠 근데 보기 에서 가끔 실수하시는 분들이 어, t h e r s 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t h e r s 는 t h e r 하고 다르죠 there에 s 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이거 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어, 아주 큽니다 얘는 t h e r 소유격의 어, 플러스 명사에서 그들의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의 것또 음, 그들의 것이 정답이 되려면 뒤에 누구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언급이 돼야지, 아무것도 언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것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짜리, 어, 타동사의 목적 어 아니면 주어짜리에 솔직 대면서 숫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앞에 구체적인 명사가 언급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중 소유격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 소유격은 말 그대로 소유격을 두번 한다. 그래서 a friend of mine 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인의 a f r i e n d 하고 of의가 들어가고요. 나의 것의 친구 한 명. 그래서 내가 소유한 친구가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한 명의 친구를 얘기하는 이런 이중 소유격 같은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암기하셔야 돼요. client of our 예. 버스가냐 아니라 아월스가 출제됐던 이중 소유격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런 어, 이중 소유격 대명사 문제는 좀 정리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보기에 대열이 없죠. 그렇다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걸 가깝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There on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D. 네. There on은 입고과 그의 차이가요. 그들의 I 그들 자신의 아이. 약간 강조의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102번 넘어갈게요. 어, 이 문제, 보기 보시면, 어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luctuate라는 동사 아시죠? 어,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하다. 어, 그런 뜻인데, ING를 붙여서 분사해용사가 됐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즉, 들쑥날쑥 하는 humidity levels. 어, 습도 수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여러분들이 일단 빈칸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형용사부사 허용사, 명사. 어, 여기에 첫 번째, 자, 가능한 거에 품사를 드릴게요. 형용사 어때요? 형용사 괜찮죠? 두개형용사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 부사 어때요? 자, 이 부사가 정답이 될 경우에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해서, 명사의 간접적인 수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a g o o 자, 이번는형사 지금 한 개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n 를 이렇게 쓸게요. 언 n g 무비. 자, 이러면 어, 새로운 좋은 영화인데 여기서 어 n e 리 r 드 l 비 이러면 어때요? 의미가 새로운 개봉된 영화. 이러면 이상하죠? 이빌리즈가 e 개봉하다 라는 뜻이어서 자, 이러면 여기에 n 가뉴리가 돼야 돼요 새롭게 개봉된 영화 이렇듯이 부사가 뒤에 있는 형사수식하고그 형사가 수식을 받아서 명사까지 수식이 이어지는 게 부형 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제는 지금 의도가 예냐 예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wide fluctuating h u m a n t y 냐 widely fluctuating h u m a n t y 냐자 이게 만약에 없다면 wide level도 이상해요 음, 폭넓은 레벨,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자, 와이들리가 정답이 됩니다. 와이들리가 플럭추에이 g 을수식해서 폭넓게, 크게, 대단이라는 뜻으로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범위가 어, 크게 오르르, 오르고 르르오 내리고 하는 거는 Can Damage Urine 어, m u 어, 목재가 목가낫기죠 목간 그쵸? 목간악기의 큰 어, 데미지를 줄수 있다 이런 뜻으로써 부사가 정답이 된 케이스였었어요. 출제됐던 것들 몇 개만 더 보도록 할게요. 파이낸셜리가 출제가 됐었어요. 파이낸셜리 사운드 컴퍼니 자또 사운드를 소리에 잃시면안 되고 견실한 탄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견실한 탄탄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을 좀 유도했던 게 이건데 싱글 음 단독의 largest, s 판매 이게 싱글 리가 아니라 싱글이 답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싱글 리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가 세 e p a r a 가깝거든요 분리적으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가장 큰 판매를 보인다가 아니라 하나의 단독의 큰 판매를 보인다 그래서 얘는 효용사, 효용사 명사의 구조에 정답이 있었던 굉장히 어, 토익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몇개 꼽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아직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싱글리 를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separately 하나하나 따로따로 의라는 제대로 된 뜻을 좀 알고 있으셔야지 오답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3번 갈게요 투구정사가 4월 28일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제가 우리 생들한테 눈이 얘기했던 어, 타임 이거를 붙여놓고 투보동사가효용사적용법으로출제가 됐었는데 어, 일단은 동사가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자마자 문장의 쉼표가 있나 없나를 보시고요 그 다음 동사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음, 쉼표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문장이 몇개 있는지가 구분이 되면서 문장 안에 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동사를 넣어야지 준동사를 넣어야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쉼표는 일단 없고요 앞에 컴퍼니가 대문자니까 이름이죠 회사가 hired 고용했다 three cashier 세 명의 계산원을 고용했다 자 문장이 여기서 다 끝날 수가 있는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이런 거안 되죠 또 a s s i s t 자 이게 분사효용사를 할지라도 뒤에 명사를 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껴 놓고 일도 안 되죠 assist 자 그럼 버리다 보니까 이거 남네 음, 정답 찾는 속도나, 오답 버리는 속도나 같은 문제죠. To assist. 자, C가 정답이 되면서 이 문제는 허용사정 용법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투부정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G가 없죠. 그죠? ING가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104번 갈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한 3초 내에 풀으신 분들, 뭐 5초, 8초 이렇게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자, 제가 8초까지 잴 테니까 한번 3초 안에 답을 찾아보시고 5초 안에 바꾸던가 8초 안에 뭐 다시 답을 그냥 굳히든가 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3초만에 답을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틀렸는지 제가 흉내해 볼게요. 서베이 주어 그러면 동사 넣어야지 아니다 동사가 예니까 부사다 그치? 렇 그리고 틀리셨죠. 그죠? 어, 자 이렇게 해놓고 5초 만에 이런 걸 깨달으신 분들은 베이가단순 n 애널라이즈가 복수동사 수일시가안 되네. 그러면은 부사는 아니네. 왜? 얘가 동사 가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비껴갔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이게 아니란 얘기야 지금 그리고 자 8초 만에 이제 어, 모든 걸 깨달으신 분은. 앞에 서베이가 주어가 될수 없는 이유, 또 다른 이유, 동사가 지금 단수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베이는 가사님으로 수표기가 있어줘야 돼요. 어, 서베이나 서베이스, 복수나 단수 형태. 자, 그러므로 주어가 아직 안온 상태입니다. 그럼, 애널라이즈는 동사 맞죠? 어, 나리시스가 명사고 애널라이즈 동사 맞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복수, 주어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A가 정답.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테크니션.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안문제 있으면은 LC 하시는 분들 고득점자 분들이 이제 동시에 RC를 풀다 보니까 뭐 3초 안에 점주, 그러니까 정답을 찍어내므로 어, 좀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그러기 때문에 답이 일단은 A가 됐고요 제가 잠깐 퍼즈하고 돌아와 가지고 무슨 얘기 했었는지 깜빡해요 네. 어 그래서 답이 일단은 A가 됐고요 테크니컬리가 아 2위 얘기를 했었네요 네. 아 이게 뭐 5초 전에 얘기를 뭘뭐 했는지도 까먹으니 큰일 났어요 음한 살이라도 먹기 전에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얘기 있었죠 음, 앞문제가좀 쉽기 때문에 A씨 고득점자분들은 A씨라면서 R씨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것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답이 3초 만에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답을 풀어내야지. 3초 안에 약간 깨름칙 하면 은그 풀지 마시고 RC 들어갈 때그때 푸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시간을 좀안배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 RC를 많이 어,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보니까 득득이 돼야지 실실이 되면 안 돼. 즉, LC도 틀리고, RC도 틀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지택이라고 명칭을 하는 LC를 틀으면서 RC를 푸는 즉, 팔원하고 팔2까지. 투는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팔2가 뒷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여유로운 사진 묘사를 보면서 어8 5를 푸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문제가 어, 쉽다 보니까 가끔 어려운 문제를 정말 900점자분들도 틀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 좀 앞에 문제에 끼는 수가 있더라고요 어, 비교급 같은 거 ER 못하고 이제 댄이 있는데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자말고만하고 어, 넘어갈게요 105번 자 그리고 보는 어휘 문제죠. 자 부사의 어휘 문제는 음, 어려운 이유가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이에요. 명사 빼고 다 수식. 그러면 어, 명사 빼고 다 수식이면 수식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말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부사 수식하는 건 동사, 형용사, 어, 전치사고 문장 전체.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부자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 그니까 뜻 때문에 그래요. 언니 이런 거 오로지 오로지 집주인만 그러니까 집주인이 란놀인데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또 솔리도 그래요. 솔리도 오로지라는 뜻으로써 almost all 이것도 어에서 복수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almost가 오를 수식하고 all 여기서 all이 명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드린 문제들에서 책에서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에 품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그 수식 받는 품사를 먼저 잡아놓고 그걸 연결을 해야지. 딴 거에다가 괜히 집중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쵸? 자동사가 있고 전치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부사가 동사 수식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전치사 그 쪽에 수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어휘를 좀 연결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죠. Exclusively. 어, exclusively가 전, 어, 오로지라는 뜻이죠. 베타적으로니까. 그 다음에 primary 같은. 음, 우선적으로. 음, 차선 우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얘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음. 자, 형광색을 제가 맨날 찾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써요. 네, 형광 형광 네, 자 이따가 찾, 찾을게요. from이 분리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소속 출처도 있지만 따로 떨어짐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어, absent from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I was absent from the class. 그럼 내가 수업에서 어, 결석했다. 이런 뜻으로. Can send invoice.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보내기는 하는데 이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Book orders for your convenience. 당신 편리를 위해서 book order, 주문, 책 주문과 i n v o 주문서를 따로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답이 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답을 좀 드리네요. separately,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from 이라는 전치자가 좀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게될게 게 없어요. 뭐, 어, 매력도를 보이는 어, 정답의 함정이, dritly, really? 얘는 합세하여, 음, 연합하여, 공동, 공통으로, 어, 자, diversely는 아시죠? diverse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partially, partially, 뭔지 아시죠? 부분, 부분의, 그래서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불공평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 e 하고 partially가 따로따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이거는 편파적으로고요 어, separately가 정답이 되면 send, invoice, from 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전치사의 수식을 다 같이 보셔야지 됩니다 자 형광생 찾았어요 네자그 다음에 106번 넘어갈게요 자 106번은 어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4월 28일 날 시험 나왔던 거를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 일단 출제됐던 문제 중에 AS WELL AS가 있었어요. 음, AS WELL AS는 어, 상관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상관 접속사는 상관되게 와야 돼요. 엄마 오면 아빠. 그렇죠. 어? 엄마 오면 뭐 어, 옆집 누나 뭐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빠 엄마 이렇게. 상관 되게끔 온다고 해서 상관 접속사인데 이게 이제 a가 이렇게 있으면 as well as b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등위 접속사의 밑에 서브 카테고리예요 네, 등위 접속사 아시죠? 명사하면 명사하고 형사, 형사 이렇게 앞뒤를 붙이는 거 그래서 어, 출제됐던 문제는 명사가 있었고 명사가 있었고요 다른 거 접속사 주면서 얘 밖에 될게 없었습니다 즉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어법 문제처럼 풀렸던 문제가 지난 2 8일날 있었는데 자, as well as는 나 o t 에 n l y a or b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 단어죠. as soon as, as is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as s o 는 접속사입니다. 부자절 접속사. 뭐 하자마자. 부접 이렇게 갈게요. 얘는 상접 이렇게 할게요 자, thank to는, 어, 전치사예요. 덕분에. 자, d e 도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음, 얘는 답이 is fully operational 이라는 문장이 왔기 때문에 자, 답은 B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전사는안 되죠. 처리올 수가 없으니까. 에즈베즈도 문장 문장을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얘는 구구나 명사 명사 어, 이런 식으로 절절을 붙이는 경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뜻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라는 B가 정답이 됩니다. 어, 좀 출제가 됐어서 지난 시험은 좀쉬웠던 문제가 있었어요. 쉬었다 라는 게 쉬다가 아니라 이제 쉬었다예요. 한번. 음. 자, 그게 어, 조건과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이 미래면 현재를 쓴다라는 게 있죠. 그러므로 만약에 얘가 이제 비커지가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보수들이 이렇게 불죠 비커지하고 S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다음에 시제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사절의 현재고 얘가 미래니까 시간과 때 조건을 나타내는 B 얘는 이제 때니까 S 네지가 답이 됐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쁘면 이럴 때는 이제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간과 때를 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자, 107번 갈게요. 동사 문제인데 동사는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확인하셔라 그랬어요. 태를 보고 스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보시면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가 일단 동사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그럼 피크닉 컴퍼니 피크닉 언 n t i l September 23인데 동사가 있어주면서 태를 일단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미루는 게 아니라 타동사기 때문에 미뤄짐을 당하니까 수동태 찾으세요 자 수동태 그냥 나오네요 C 정답입니다 음 수동태 될게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제 싸움이죠 시제 그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시제 싸움 아니죠 그럼 수, 수일치 얘가 단순니까 복수 동사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 음, 현재까지 이렇게 연기됐다, 연기됐고, 답두 개네. 음,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답이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일지까지 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줄 경우도 있습니다. 자, 108번 가죠. 어 지난 28일에는 f 가 나왔어요. 제가 어, 우리 학생들 보충수업 하면서 돈에 관련된 거를 쭉 정리를 했었는데 앞에가 철 h 부과하다가 있었고 이제 요금을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f 가 어휘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 반대로 c h a r g 가 부과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부과, 요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거를 제가 한꺼번에 정리 했었는데 어, free of charge, 뭐 그러면 이제 무료로 그래서 얘는, 어, 앞에 주어가, your vehicle can be parked in our garage for additional charge가 답이 되겠죠. 그죠 요금이라는 뜻으로서, 이가 이제 요금인데, f a i 요금이 또 있죠. 얘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요금을 얘기할 때, 승으로, tax fare, bus f a e 이렇게 씁니다. 어, 그 다음 또 요금이 뭐 있어요? 뭐 가격은 price고, c 스 s 는 비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 그럴 때는 living expense나 living cost 그러지, living price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109번 넘어가죠? 자, 이 문제, n 이 앞에 있고, deadline이 명사가 있으니까 형사 용 짤입니다. 지금 보기에 쭉 보면 형사처럼 용 보이는 게딱두 개죠. 익스텐시브냐 익스텐디드냐 보통 형사 원형우선 법칙 그래서 익스텐시브를 처리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선 여기서 얘는 광대한 넓은 이라는 뜻이고요 익스텐디드는 연장된 이라는 뜻이에요 deadline이 우리가 extended deadline으로 얘를 동사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연장된 deadline이라는 d가 정답이 됨을 찾을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0번 갈게요 10개 했네요 어 여러분이 길게 하면 보다가 끄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음, 어,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출국이라서 짐을 아직 안 썼습니다. 네어 요거 끝내고 짐 싸고 이제 어, 나라를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한시간을 벌어요. 왜냐면 중국하고 한국이 한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 현재 지금 오후 열, 1시 18분이거든요. 그럼 중국 은 12시 18분이니까 한 시간을 좀 버는 느낌에서 약간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110번 갈게요. 자, please. 어, 뒤 동사 원형 오면서 뒤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연결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 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 연결, 반대로 목적어 어휘 문제로타 동사 연결. 어차 행사가 와야 되겠죠. 볼트 이거는 어. 뭐 네, 투표하다. 음, 보통 투표하다는 뭐 for 전체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Follow는 따르다. 이거는 따르는 게뭐 규정 같은 거. 뭐 comply with가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어, 좀 조만간 다시 등장이 될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들었습니다. Limit가 뭐예요? 얘가 동사로서 제한하다. 그러니까 한계를 두다. 어, 여기 t o 뒤에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To 10 minutes, 10분으로 제한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 자 111번 가죠 자요 문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를 풀어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데 팔로잉이 어, 품사가두개예요 28일날은 전치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파생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AFTER하고 동격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파생전치사하고 효용사가 있는데 효용사는 다음 이어지는 이렇게 할게요. 이어지는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정리를 해 드리면 불특정과 특정 이렇게 정리를 좀해 드리거든요. 매번. 어, 그래서 여러 번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넥스는 불특정이면은 덜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넥스 이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특정이라면 뭘 붙여야 될까? 덜을 붙여야 돼요. 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래서 어, 더를 붙이면 x 는 특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f 로잉 은요. 얘는 특정 밖에 안 돼요. 허용사일 때 이어지는. 그래서 더가쓰여져야돼고 the f o l 이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불특정은 아닌 아예 사용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안 썼습니다. 제가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 t e r 다음에 라는 뜻인데 얘는 불특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 later time 출제가 한번 됐었고요. subsequent 갈게요. subsequent 는더가 없이 특정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어지는 이라 뜻에 자체적으로 특정의 의미가 있거든요 서브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으로써 자 그러면 이 문제 갈게요 few people 어가 없는 피는 부정의 뜻이죠 거의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를 동사에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 not 가 없으면서 부정의 뜻은 이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ttend the trade show in the first year 자첫 번째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쵸? 자, 그러나 렇죠자그역접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버튼을 넣었겠죠. much larger crowds gather in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거죠. next가 오답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더가 있으면 next가 된다고. subsequent, 정답입니다. 자, followed, 에요. 자,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만약에 f o l l o w i n 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자, 그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f o l l o w i n 이 있다 할지라도. 얘는 덜을 꼭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ate. 자, 이것도 의도했죠. late는 늦은이라는 뜻인데 later 이래도 안 되죠. 얘는 불특정으로 사용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진짜 고난이도로 한다면 이렇게 보기를 구성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112번. 어, 자동차, 타동사. 타동사대요. 뒤에가 policy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목적으로 잡는 타동차 어휘 문제 어, auto insurance policy 자동차 보험 정책 about your recently um, important information attached 자, 일단은 지금 어휘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 자동차 방침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방침이나 약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험 약정, 그러면 무엇에 대한 당신의 최근의 약정, 자 이슈가 정답이에요. 이슈가 발행하다, 발표하다, 뭐 영향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출판하다. 그래서 어 최근에 그 이제 효력을 발휘한 음, 보험 약정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됩니다. 113번. 어, 요 보기도 지난 28일에 시험을 좀 연상케 하네요. 자, 지난 시험에서 in addition(인 어디션) 보고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in addition과 in addition2는 천재차입니다. in addition2가 없는 거는 접속 부사예요. 86에서 두 문장 연결한 연결고리 in addition2가 전치사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게 as a result, 이게 접속 부사고 as a result of 전치사고. 어, as a result 이러면 접속 부자가 돼요 뒤에 쉼표가 있어요 그쵸 음, a full service rest restaurant and on the fourth floor 자 길이만 길었지 뭐 이거 빼도 명사 하나 딱 왔네 자 그럼 전치사가 답이 되죠 그죠자 그저거 지우고 갈게요 search가 such, uh, 아니라 just as 단지 뭐뭐처럼 음, because 접속사 일단 제껴 놓고 otherwise는 자, 여러분들 이게 8-5에서 답이 되면 부사로 답이 되는 경우예요. 달리 다른 식으로. 뜻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8-6에서 정답이 되면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로서 조건이죠. 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않다면. 자, in addition to. 자, 정답은, 음, 뭘까요? 음, 예밖에될게 없어요. restaurant 뿐만 아니라, there's cafeteria도 있다. serving casual fare. 어, uh, underground floor. 그래서, uh, 이거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치사 정답. 자, 그 다음, 1 1 3번은 가죠? 자, 114번은 보기가 여러 가지 구성이 도 되어 있는데요. 쉼표는 없고,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should offer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should offer이 동사니까, 어, 절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음, 저도 지금 보면서 풀고 설명을 같이 동시에 하므로 살짝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 어, Story Credit Application 2 자, 보통 offer s o m e t h i n g 을 주는데 something to somebody로 이제 삼형식으로 바꿔졌어요. 그죠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는 안 돼요 일단 접속사가 올려면 쉼표가 있어 주든가 명사절 접속사라면 뒤에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다 지우세요. 자 요거 다 버려집니다. 어, future이냐, every이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얘가 단서가 됐어요. says person, 자, 가산이죠. 가산인데 지금 s가 없이 단수가 왔다라는 거는 every밖에 될게 없습니다. 자, future가 만약에 의미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온다 할지라도 person 쓰고 와야 돼요.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every, all, any 이거 정리할게요. every는 가산의 단수를 써야 됩니다. every c a r 이렇게 할게요. every c a r 자, every, all cars, 얘는 복수 명사를 써야 되고 all, 뭐, money, 불가산올수 있는데 얘는 every money 안 돼요. 불가산올수 없습니다. any cars하고 any car 두개다 되는 게 독특하죠. 그 다음에 any money도 가능하다는 라 거는 불가산 명사를 수반할수 있다는 라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다 모든 모든 모든인데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즉, 수 개념이 좀 민감한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으로 풀다 보면 이런 걸 틀리게 됩니다. 115번 가죠. 자 115번은 뒤선선 바디 자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다가 사람과 선 바디를 o 바디 그러다가 자이 스테이 사람이에 사람 그 다음에 어브 전치자까지가 연결이 되면 더더 좋아요 자 사람을 목적으로 수반할만한 동사가 뭐 있을까 recommend somebody 누구를 추천하면 어떠다 되고 추천해야 되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되죠 i 바 v i 바 e 자, 누구를 조언을 주는 거 맞아요. 어 f s o 이렇게 해서 답이 B가 됩니다. 자, offer이 올리면 썸 o m e 을 바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리뷰를 s 바디를 리뷰한다? 그러지 않죠. 썸 o 을 리뷰한다? 그렇게면오답입니다 116번. 자, 116번은요. 어, 동사 문제네요. 자, 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 넣는 거 맞고, 다동사입니다. 자, 일단 태 확인할까요? Sponsors of the Sea Marathon, uh, marathon. Next Tuesday. Uh, 자, 이 뒤에가 명사가 아니죠. Next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네. 자또 태문제네요. 수동태 지금 두개 있어요. Ha, will be announced 하고 has been announced.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수일치 하라고 했죠. Sponsors가 s인데 has가 될까? 자 이거는 시제까지안 가도 되네. 정답 c가 됩니다. 117번 어휘 문제죠. Uh, contract language, 여기서 language가 언어가 아니라 용어예요. It's very 어떠하다. And clearly uh, state d that's all work. Uh, 자, 모든 이게 이가다 읽게 되는데, uh, 이 용어들이 굉장히 모모하고 clearly stated 한다라는 게 uh, explicitly. 자,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straightforward. 자, 이게 형용사로서 어, 뭐 간단한. 응? 복잡하지 않은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됩니다 이미디 l 리 하는 단어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로 많이 접하죠 이미디 l 리 즉각적으로 즉시 근데 얘가 형사일 때도 출제가 간혹 돼요 이미디얼리 오프닝 그러면 어, 바로 있을 공석 일자리가 이제 바로 생긴다 라는 그런 뜻으로 또 사용이 된 형사임을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18번 자, 제가 점점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118번, half of the airplanes, 이 half가 이제 반이라는 뜻인데 물론 단어지만 수적으로 뒤에 있는 전체를 놓고 절반이기 때문에 수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숫자 수직을 잘하는 단어, uh, last half even or early almost 자, 이렇게 있는데 뭘까요? 음. almost half of the airplane, 어, 정답. d가 정답이야. less s e l less than, 뭐, 그럼면 뭐뭐보다 덜. 그여러분들 요거를 많이 착각하는데 less than, more than이 d e 까지 오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반 정도가, 라는 뜻으로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9번. 자, 이거는 전치사의 어휘 문제인데, 전치사가, 음, 조금 생소했던 거, 제가 이제 어, 28일날 시험에서 몇 개만 좀 어, 어려웠던 뭐좀 새로웠던 어휘가 요거예요 Onward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문제 보였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날짜를 주면서 이제 이게 문제 있었고요. From uh, this day onward 이러면 오늘 이후로라는 뜻으로 어, 하나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mense e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 이뒤가 러비를 붙여서 출제가 됐던 어휘 문제가 좀 생소했었습니다. market product, 자, market이라는 게 동사가 있어요. 이게 어, 사, 제품을 내놓다, 광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 init entry, 자, 이게 어, 제 단어장의 관용적 표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학생들 좀 맞췄으리라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들을다 읽어야 된다. read the contract in its entirety. Uh, entirety. 이게 이제 출제가 꽤 과거에 어, 아주 뜸뜸이 됐어서 독특한 문제가 뜸뜸이 돼서 좀 기억에 굉장히 남죠. 그렇죠 임팩트가 강해서.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했고요. 4월 1 8일날 어, 나왔던 어미.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어, 일단 뒤에 있는 명사가 7 days고요. advertisement does not uh, elicit a response. 어7 days. 자, 여러분, l s 트는뭐 동사로서 어 이끌어내다, 뭐 유도하다 이런 뜻인데 어 이, 이,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나트가 있으니까 광고가 답변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within 7 days. 어, 일주일 안으로. 자, within이 지금 연거법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다섯 번 정도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섯 번. 지난 28일도 제가 안 나올 것같다는데 역시나 하고 도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답이 C가 정답이 됐어요. Apart from은 뭐뭐 이외라는 뜻이 있고요. Instead of는 대신인데 instead가 출제가 됐었죠. 부사로서. 어, 동사 주변에서. 인가요 어, Toward, 향하여. 자, 여러분 월트월드가 좀 얼마 전에 숫자가 됐었죠? 월트월 d 지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120번, 또 동사네요. 자 동사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골랐을까? 음, 오케이, 자 볼게요. 어, Delivery d a y for your purchase. 자 동사가 음, on the shipping method you chose. 자 이거는 뒤에서 앞에 있는 맛들을 수식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동사가 없는 게 맞습니다 네이트가 단수죠 음 그러면 복수동사 안되고 어 디펜드는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언을 붙이고 다니니까 자동사죠 그렇죠 자요것도안 되죠 그렇죠 예, 왜 동사 어야 되니까 예, 동사 아니니 씨 없잖아요 워디어 뭐 어디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고 얘는 수에서 안 되죠 태도 안 되지만 자동사가 수동태가 아니니까 데이트가 단순데 복수 동사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이 됩니다 121번 자이 문제는 4를 붙이는 자동사의 어휘 문제로 푸는 게 빠르세요 b u t t e r f o r 아, 이게 무엇의 혜택을 받다 라는 뜻으로 혜택거리거든요 혜택거리.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니다 그래서, qualify가 자타정사가 다 되는데, 자, 타, 자, 타일 때, 어, qualify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자주 써요. 누구에게 투부정사는 권한을 부여하다. 그, qualify for, 자, D, C가 정답이 됩니다. 122번. 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뒤에는 명사 수식하는 형사 문제입니다. 어, 라스팅이냐 라스팅이냐 분사형사끼리 싸움이죠. 자동사가 명사 수식하는 건 ing가 정답이요 Rising sun, 그러듯이 l a s t i g impression 지속되는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23번 어 이게 적중을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 줬었는데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똑같이 거의 나왔는데. 주어가 이렇게 있고 삐동사 있고 어 m o n g 도 복수명사 이렇게죠. 여우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주어는 어 m 도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다 라 뜻이죠. 하나라는 의미가 없어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 됐어요. 그 24번 자 5번 문제죠. 음, 일단은 부사은한 3, 4개 정도는 나와요. 기본적으로 어휘까지 합쳐서 I had deleted from. accidentally. 자, 이런 문제는 1초 안에, 2초, 3초도 아깝네요. 그래서, 어, 완벽한 동사 주변에, 어, 못뭐 넣으라 그러면 무조건 부사하셔야 됩니다. 자, 125번. 어, 이 문제는 어휘처럼 보여지는데, 어, the past six months가 뒤에 있으면서 앞에가, 자, 완벽한 문장이 왔어요. has reported a 25% increase in profits. 자, 전치사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전치사가, 어, 있네요. 이제, over. 어,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어, 계속적인 영법. 해프라스 PP, since, 과거 시점, 네, 아니면 주하고, 현재 동사, 아, 과거 동사시점그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좀오놓스를 쓰던가, 아니면 f o r 쓰던가. 기간을 나타낼 때는, over이나 어, for를 씁니다. 자, 26번. 음. 자,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막, 현 문자가 오고, 막, 전화가 와서요. 제가.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죄송해요. 자, 26번. signs of, 음, 여기서 조짐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old가 내용적으로 좀 힘을 실어줍니다. 오래된 bridge across. 자, 이걸 가로지르는 교각이 하지 s begun to show. 보이기 시작했다. 달아 없어지는 마모의 조짐이죠. 이제 d가 정답이 됩니다. decrease, s c u e e z e 하락의 조짐, 어, 그 다음 shape. 이거는 모양의 조심, 리미트 한계 한계라는 게 약간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오드부지가 좀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지만 마모, 달아 없어짐이라는 뜻이에요 마모가 조금 한자 것 같은데 제가 한자가 또 약해요 네,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달아 없어짐, 우리가 이제 입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지만 달아 없어짐에 명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7번 전체 사업의 문제 OK, n u m e r o 보니까 이 문제도 나왔던 게 생각이 나네요. 페이머스 u s n u m e r 래 그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휘 문제를 풀때 목적, 무모하기 위하여 자 이유, 인과관계, 비커지비투션치사적 소사다, 양보, o l d e 인 v e n 라브 i n s 그 다음에 역적, but, 자, 이 내용관계를 파악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머스가 아니라 n u m e 가 답이 됐던 그 문제는 앞에 투정사가 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많은 서플라이어, 공급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던 그런 문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27번은요, 어, 이 문제는 지금 뒤에가 d i r e c 가 있고, 앞에가 d 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d u is 투정사이 어, 사람의 주된 책임 업무, 책무는 이 s 투정사 하는 것이다. 예요 어, 그러면, uh, c o o p 이 이제 협력이죠. 그죠 협력을 facilitate, 그러니까 촉진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자 답도 어멍이네자 제가 골라놓고도 어멍이두개 골랐을까 의심스러워서 좀 시간을 끌었는데 어멍이 맞습니다. 디렉터 결 사이에서의 cooperation이니까 아, 자, 28번 두 문제, 세 문제 남았네요. 부사가 보이고 형용사도 보이고 자 일단 급을 나타냅니다. 초상급이냐 비교급이냐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앞에 소유격이 보이면 최상급 가세요. 최상급이 지금 둘개 있죠. 스트릭스하고 모스 스트릭스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형용사에서 어, 왔다 갔다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어, 원급이 없어요. 스트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스트릭스 B가 답이 됐어요. 자, 부사가 명사 수출이 안 되니까 D는 안 된다는 얘기죠. 130번. 오케이. 자이 문제는 will be served tonight. 오늘의 employee appreciation banquet. 자, 이거 괜히 봤네. 쉼표 있는 부분 버려도 됩니다. dinner will be served. 저녁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뒤에가 뭐가 있죠? 음, 절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놓치시면 안 됐네요. president delivers her speech. 회사의 사장님, 여자분이신가 봐요. delivers s가 있으니까 동사 왔다. 그래서 어, 여기서 쭉 보면은 접속사 답이 되겠죠. 자, 부사는 안 돼요. 부사는. 부사는 없어져도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여기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의 기능이 있는 접속사를 넣어야 되니까, 자, C가 답이에요. Once. 일단 뭐뭐 한다면이죠. 그죠? 회사의 사장이 이거를 한다면 디널과 셀브가될 것이다. 자,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조건 부사절, 현재 미래 구조도 맞죠? 자, C가 정답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5월 12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 좀잘 하시고요. 우리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음, 3특, 12특 학생들은 시험 볼 기회가 몇번 남지 않았습니다. 네, 6월이 졸업이니까 이제 7월에 특례전형이 있고 9월에 수시가 있는데 종합전형에서는 토플, 토익, 탭스, 뭐 HSK 점수를 못느끼게 되기 때문에 한국만 바라보는 학생들은 일단은 그런 점수를 내지 못한 학종 해외교전형에서는 다른 기타의 성적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SAT 준비하고 있으시면 SAT나 AP 점수를 좀 올리셔야 되겠고요. 어, 특례 적용을 하시는 분들, 토플이 아닌 토익으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어, 몇번안 남았습니다. 5월 12일, 그 다음에 5월 어, 2 6일한번더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시험이 있어요. 6월달에 두번이 있으니까 마지막 시험까지 본다면 7월달 셋째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형이 7월 말까지 받으면 그때 점수를 쓸수 있겠지만 7월 초까지를 예상한다면 을 6월 두 번째 시험은 못 보고 첫 번째 시험까지를 해서 지금 남은 시험이 두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치을 올려서 여러분 목표 점수 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있길 기대할게요. 아오시 글라. 자 빠바.